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이거 생방 들어왔는데, 헤다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헤다가 뭐 하는 애고, 일단은 개성의 이제 선멸전의 영웅인데, 근력이고 이러다 보니까, 온초의 마자 모든 다른 종족이면 바로 랭크업이 일어나니까, 뭐 랭크업 촤악 크 일어날 거고, 그러면 코스가 랭크 업더 올리면 전체가 삼성으로 촤악! 첫 턴에, 첫 턴은 전체가 삼성으로 바뀔 거고, 그동안 또 아군 기본 능력 증가가 있겠고, 이게 제첫 턴에, 온천에 맞은 첫턴이 죽을 수 있어요. 제 생각에. 고르락 죽보고 삼성 카드가 많기 때문에 딜러를 좀 많이 데려가가지고, 좀빠리빠리하게 끝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다양한 덱들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여러가지 덱 아이디어들이 막 제시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또 이쁘기도 한, 엄마나. 와, 멈춰! 미션 왔나? 미션. 잠깐만, 미션. 미션이 도착했다. 해변 다이언으로 PVP 5연승. 이가는 씨, 안 죽이 다는 거네. 해변 다이엔 PVP가 되겠나? 자, 아니, 뽑아야 테스트를 하지. 야, 니네 누구더라? 해변 엘리, 해 엘. 해엘 써본 적이 없어서 줄임말도 없다, 야. 정말 많은 자석이었더라. 까불지 말고, 오빠 오늘 지금 해변 다이 어, 누나랑 지금 누나가, 동생이가, 여동생이가. 하여튼, 데이트하러 가야 돼요. 발목 잡지 마라, 얘들아. 어, 데이트하러 갈 거다. 정부 <웃음> 다이는 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미친다. 내가 지금 킹한테, 야, 창에 찔려 죽게그러아니까 오빠가, 아, 오빠, 어, 아, 아저씨가 데이트를 하자는 게 아니라, 킹하고 너희 둘이 데이트하는데, 내가 스폰서로, 내가 다 쏘겠다. 너희는 같이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오우, 야, 신기한자 이게 먹히네. 이게 뭐히네 야, 오빠가, 니하 니하고 데이트할, 오빠는 아니잖아. 내가, 나이가 임마. 킹하고 너희 둘이 데이트하는데, 한턱 쏘겠다. <웃음> HAH! <laughs> 야 이게 뭘 기쁘라? 야 이게 벌써 뜨보네 오늘 우 구대천사 강현주님과 또 도르미님의 어떤 멋진 드립, 그리고 에스카노르 형님의 그 우정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벌써 떴다왜 말씀이죠? 제가 보기에 이 명암만 따고 되거든요 얘는 진짜 필살기 레벨별로 안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버프도 좀 세게 들어왔고 현주님 요거는 제가 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300확장에서 드디어 파크다가 안 나오고요 해머리가 해머인 것 같아. 왔다. 잠깐만. 이번 라인업 한번 봅시다. 라인업에 해멀이 있다. 해멀 중요하고요. 그죠? 발렛메라도 있고. 그 정도, <웃음> 그 정도입니다. 야, 이거 뭐고? 내가 지금 서버 변경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또 떴는데? 방금 내가 스킵하고 빨리 서버 변경하러 가려고 했지. 9,000사로. 야, 이거 이번에 오늘 버프 세게 먹었다. 여기 서버가 명당이라고? 서버 바꾸지 말까? <웃음> 잠깐만. 서버가 지금 777이네? 777 한가 봐? 오늘 미션도 들어와있고, 지금 조금. 하 <웃음> 자, 요것도 한번 뜬다, 이거. 어, 풀카운트 한 가자. 오늘 좀, 기분 좀 좋다. 지금 좀 기분, 기분 좀 괜찮네. 요 어? 자, 또 하루님이 또 버프 올려주시면서, 와 오늘 개 타셨네요. 그 기운 저 정도세요. 해멀 언니 좀 나오게. 이러면서. 아, 해멀을 더 얻고 싶구나. 하긴 해멀 없으셨던 분들, 지금 이번 기회에 해멀 뽑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기운을, 아하! 우리 수박, 아, 수박이 아니고 철태녀. 록시가 나왔습니다. 자, 어느덧 계속 또, 어, 망하다가 마지막 어, 천장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바짝 거리고있고요 이제 마블이 좀 맞을 때가 됐다. 오늘 마블 잘했는데, 요 오늘, 오늘 진짜, 오늘은 진짜 마블 때리면 안 돼요. 솔직히 내가 이 정도 뽑기면 뭐, 감시도지지 야, 스키해 임마! 지지그리고 있어, 임마! 그래도 600천장에 필랩 3랩이면 이거 완전 상터치 아니냐, 이거? 자, 키워서 바로 한번 데리고 가보겠습니다. 와 취향제격 당해버렸다 와 이번에 코스튬 사기를 너무 잘했어요 코스튬 지금 이제 풀셋으로 샀는데 와 이런 똑단발이 있다니 다이앤한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복보다 더마음에들어요 지금. 어, 이거 수영복보다 어 수영복도 괜찮네 자극적이 멈춰! 자 이제 어, 우측 상다리에 미션 떠있다 그죠 해변 다이앤으로 PVP 5연승 정말 사악한 미션이에요 해변 다이앤으로 어떻게 5연승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웃음> 여러분 제격 좀 하지 말봐 봐봐 형좀 좀 살려줘, 봐봐. 자,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구원 많이 해주셔가지고 버프도 위에 막 떠있고 한데 내가 멋진 모습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멋진 모습. 자, 개찐댁이죠? 개찐댁인데 우리 어떻게 한다? 바로 버, 버프 세 개니까 증폭 딜 바로 들어가거든요? 자, 근력이니까 요쪽 한번 노려보도록 겠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봅시다. 자, 다이언! 첫 번째 증폭 딜! 푹푹푹 싹! 94,000. 94,000. 자, 전체 강격기! 아, 아, 끝났나? 119,000? 삼십이만, 32만, 삼십일만 32만 자, 오늘도 신부가 또다할 수도 있겠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 나 미션만 성공하면 된다. 자, 다행히 그래도 승복딜이 그래도 한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나왔다. 첫 턴에, 첫 턴에. 첫 턴에 10만 정도는 나쁘지 않지. 어. 선멸 전용이긴 하다. 그래서 선멸 전용이야. 선멸 전용 전용인데, 한 번은 써봐야 되지 않느냐. 옷도 이쁘게 입었잖아. 오늘 다사줬는데 자, 이번에는 어떻게 가느냐. 봉이 돌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아, 자, 가볼게요. 근탈은 아니기 때문에. 25만 천0 0 신부 입장. 차단은 안 당하는데. 일단 피는 많이 채우겠죠. 피는 많이 채웠고. 우리 필살기를 만들었어요. 필각이 있으실라나? 어? 저쪽으로 치면? 어? 뭐고 이거 왜 이렇게 세노? 어? 어? 어? 잠깐만. 자, 우리 남편 죽으면 딜 낚이진다. 남편 죽이지 마세요. 어? 죽네. 아, 남편 죽자 이제 버프가 다 사라지면서 <웃음> 징폭이 없어졌어요 다이앤 즈또 풀피고 저거 저왜 풀피야 아이 진짜 박씨 10만 밖에 안와 어, 야, 이, 야, 튕기다. 튕겼어요? 오늘 5연승, 오늘 가능합니다. 아, 오늘 내로 5연승 가능하다. 오늘 내로 5연승 가능합니다. 야, 이걸 위해서 내가 아서 성물 만들어준다. 자, 덱 바꿉니다. 여러분, 긴장하세요. 저격 치다가 놀랄 수 있다. 나 이제껏 임마 안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야, 글려가서 성물까지 만든다. 성물 만들고 오늘 진념으로 가보자고. 가능하다, 오늘. 야, 아서야, 한번 가보자. 자, 미션은 이루어진다. <웃음> PVP 5연승에 도전하는 해변 Yeah. 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저 아까도 또 똑같은 대구로 또형좀가만좀 내버려두면 안 될까? 형 이제 무서워. 자속타르고요속타르고자 어떻게 하느냐? 넌할수 있어. 아 잠깐, 잠깐 아닌데 너무 망설이다. 너무 망설이다 이상 나왔다. 자 뭐야? 뭐 뛰어 뭐야? 뿡뿡뿡 뿡. 와, 14만 팔점, 14만 팔점. 4만. 아야 이씨 똑바로. 야 스킬 똑바로 쓰면 아 가능할 수도 있었잖아, 구즈야. 끝먹지 마, 끝먹지 마, 할수 있어. 좀 살살 좀 하자, 살살 좀! 자, 요번에 말이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이앤이 날뛰게 됩니다. 다 다이언 옆 버프 6개로. 자, 이제 한번, 촥! 한번 때리고요. 5만, 5만. 자, 전체 간격! 바바박! 12만 3천. 자, 갑니다. 슉! 다굴차 빡! 11만 천. 어때요, 여러분? 이 정도면, 따라 하지 마세요. 해변다이에는 원초의 마신에서 멋지게 쓰일 거니까,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이것만, 아 순간 여기까지만 보자고 할뻔 했다. 그러고 싶어요. 아, 나좀 때리지 마. 야, 이거 증폭 어떡할 거야, 이거 지금? 야, 아서야, 니라도 어떻게 해가지고 증폭. 아이씨, 이거. 자꾸 죽일래? 야, 안멜 죽이면 임마 필살기 나온다. 임마를 죽여야 되네. 자, 가자! 아, 제발, 1승이라고! 야! 증폭비에! 빠바바바박! 아, 그거 안될것 같아, 야. 야, 미션 포기할게. <웃음> 야, 필살기라도 한번 보자, 진짜. 그, 그렇게까지 죽여야 되겠나, 진짜. 꼭 그렇게까지 죽여야 돼서? 그,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으냐!